시선 왼팔 지금 살 시선 왼팔 시선 왼팔 나이스 오 어땠어 시선 넘기고 넘기고 그렇지 나이스 보고 어. 그렇지 오 잘했어 붙여 와우 나이스 시선 보고 팔 땡겨! 빵! 아니야 잘했어 시선 팔 붙여! 시선 팔 빵! 시선 보고 짚고 빵! 집고. 한 번에 두 바퀴 우와 나이스! 보고! 휙! 야! 나이스! 잘했어 거기 보고! 휙! 아하. 휙! 나이스! 어, 짐 좋아하는데 고! 신께! 어, 파이 잘 쳤다 어... 어.